제 남티카 여러분 오늘은 바다 라일라가 아니고 남티촌입니다 여기 소속 나스템 파누아 케이프에 위치한 아마사라 웰리스 리조트입니다. 최근에 리노메이션을 통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오늘은 이 리조트에서 가장 낮은 레벨의 룸인 베이뷰 스위트 룸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진짜 <목소리> 이쪽으로 자 일단 현관부터 보시면 원래 이보시면 열쇠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열쇠를 이용해서 들어가던 리조트였어요. 근데 최근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카르키로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아, 들어오면 일단 여기 큰 거울이 있고요. 외출하기 전에 이렇게 막 옷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커가지고 두 명까지도 볼수 있는 이런 넓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자, 갑자기 스콜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명이 어죠 이렇게 자우산두 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짜잔. 자, 이쪽까지 입어주시겠어요? 약간 거실 개념으로 침대 가기 전에 이렇게 소파랑 테이블이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웰컴 프로그분 예쁘게 준비되어 있네요. 패션 로루츠 지금 저는 패션 루루츠랑 가바불배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먹을 수 있게끔 여기 래킨이랑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은 서재 공간이 있습니다. 아, 이쪽, 뒤쪽으로 보면은 여기 컴퓨터와 USB 케이블 연결할 수 있게 콘센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필기구 여기는 메모지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여 침대, 거실 부분이 지나, 아! 지나면 네. 미니발을 붙어야 되니까 이기는 음, 특이하게 이렇게 장난같이생긴는걸 열면 냉장고가 나오는데 냉장고 안이 뭔가 빈약하다고 느껴지시죠 지금? 뭔가 빈약한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게다 F.O.C. 프리 오브 철지예요 좋지 않나요 정말? 여기에는 음, 키도 이렇게 일회용 티백티가 아닌 거 이렇게 유리병에 들어있어요 그린티, 우롱티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큰 커피 편 세트 두개프레소잔치개 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캡슐 커피 머신 브랜드는 카프리스타드예요 아니 그냥 캐 커피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를 먹을 수 있는 티팟 유리티 박도 있고요쭈이이 안에 키 포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과인도 있어요. 이거 집안 분 얘기 했는데 여기 미니바 있는 거 모든 거다 통틀어서 FOC, Free of Charge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스, 아이스박스. 자, 이렇게 미니바 봤고요 이제 거실 지나서 침실로 가볼게요. 조명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킹에드가 준비되어있는 아아아아아것 같아요 아이고, 다녀도 너무너무 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뉴 지금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걸 한번 올려볼게요 쏙쏙쏙쏙쏙쏙 여기가 뭐라고 할 여러분 베이뷰 베이비우 스윗 베이뷰에요 최근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전자동 블라인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내렸다 올렸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눌러보면 스탑입니다. 이쪽 여기 두 개도 있고 여기도 전자동 블라인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블라인드는 침대 마트에 있습니다. 다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깨달았어요, 이거. 이 이렇게. 꺼내다 넓다 할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양쪽으로 지금 있네요. 괜찮겠다, 이렇게 막 올려놓기. 필요 없으면 딱 집어넣고. 어, 거실 뷰입니다. 거실 뷰및 침실. 지나서 이제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파티션 하나 지나오면. 짜잔 여기 베스가 있어요. 베스가 이제 침실이랑 별다른 구분 없이 그냥 이런 파티션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센스 있게 이렇게 이욕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별도 구매 아니고 오 이거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데요? 네. 봐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세로를 누워서 이렇게 보면 배이비를 보면서 목욕을 할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응. 어느 리조트에서나 보시는 그런 노말한 노마, 구성입니다. 여기. 여기 샤워방울, 페이박스 런더리백. 스랑 윙업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힘을 놓을 수 있는 곳만 제가 보통 많이들 챙겨 오시죠? 여행올때 여러 번 갈아입다 보니까 여기다 넉넉하게 걸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귀엽네요 펴봤고요. 욕실로 오시면은 이렇게 서로 두에 오더라도 서로 등을 보고서 서로 양치할 수 있게끔 싸우지 않게끔 동시에 할수 있게끔 양쪽으로 세면대가 주는 게 있습니다. 세면대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띄워주셨어요. 이런 작은 것하나의 감동을. 우리는 이제. 일회용품들. 이런 뭐 바니쉬 세트나, 칫솔, 치약, 이런 그런 거 들었고요. 여기는 아마타라 전용, 전용 프로듀스 상품인 바디로션이 있습니다. 핸드카울도 있고요. 헤어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안 보여드렸는데, 이거 지났는데 안에 보면은, 여기다가 다스 수건 같은 거뭐 하면 좀 좋지? 아니, 뭐요 이거. 빨리 통이에요. 이게 작은 거긴 한데, 이거 엄 없으면 수거을 도대체 어떤 안에 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바닥에 넣기도 좀딱딱하게 넣기도 좀 그렇고. 그 이것도. 너무 센스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토일렛이랑 샤워 부스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안에 들어오시면은 위에 이렇게 선전형 샤워도 있고 이렇게 개발 샤워도 있고요 어메니티는 아까 밖에서 보여드렸듯이 다 아마카라 전용 생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뭐 별거 없하겠지만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의 이유 베이뷰 스위트 베이뷰 베이뷰 발코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선 단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서 보는 뷰가 저거 예요 녹이... 이거 입사지 밖에 안 보여요. No. No. No. No. 개인은 안보이요 no. no. 이렇게 일어나야지 보여요. No. No. 리거 하나 단점 있겠습니다. <놀람> 사양 커피 한잔 사와 사양! 웰리스 리조트 베이뷰 스위트 객실 룸투어였습니다. 푸켓 여행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즐거운 여행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서디카